반갑습니다. 철원공인TV 소장 박인선입니다. 오늘은 박영준 부산시장님이 취임을 하실 때 공약이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조금 뭐 상향을 해주고 그리고 절차도 간소화해준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죠. 그 공약 중에 오늘은 원도심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용적률 10% 추가 상향 이 어, 안건에 대해서 어, 자료 데이터 정리된 발표된 보도자료가 있어서 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동부산과 원도심 어, 그리고 서부산 어, 여기에 지역격차는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어, 줄어들지 않고 동부산과 서부산 권역의그 지역격차가 오히려 인구 감소율, 주택공급 불균형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어, 이를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용적률 10% 조정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 현재 실태는 동부산과 서부산의 교육, 문화, 주거 등 인프라 전반에 걸쳐 나타난 불균형은 자꾸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더뭐 인프라나 이런 게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가서 살려고 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 인프라가 안 갖춰진 곳은 인구가 점점 더 줄겠죠. 그러다보니 동구는 마이너스 11.5, 중구에 마이너스 14.7, 서구 마이너스 12.6, 영도구 마이너스 20.9, 사 마이너스 12.3, 사상 마이너스 16.4%로 인구가 줄어왔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다보니까 정비사업을 하려고 해도 뭔가 수익성이 나고 돈이 되어야 시공사가 뭘 해보려고 덤빌 거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 이런 쪽은 사업을 크게 진행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그게 점점 더 동부산권에 79개소 재개발 재건축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어, 원도심 안에는 원부산, 원도심과 서부산권역에는 다 합해서 46개 뭐 거의 절반 약간 넘는 그런 정도로 이것만 해도 벌써 두배가량 격차가 나죠. 좋은 집들은 동부산에 많이 짓고 서부산이나 원도심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하는 어떤 추진력이 딸려다 보니 인구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 떠났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조하다 보니까 도심은 자꾸 세태해지고 공동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자리라든지 직장이나 이런 건이또 원도심과 서부산에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균형을 좀 찾아주고자 부산시에서 어떤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여건은, 음, 그동안 이제 추진되어 왔던 그런 그 도시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그 대책이 5월 달에 이제 결정이 됐었어요 부산시장 그 취임하신 이후에 그래 놓고 8여덟개 추진 과제를 선정을 해서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해 왔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도시계획과 그 경관 심의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정례화를 하고, 사전 타당성이 검토 요 심의를 어, 정례화를 안 하고 생각날 때마다 그냥 도시계획, 그, 뭐, 운영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렇게 그걸 하다 보면 예측을 굉장히 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걸 예측 가능하도록 정례화해서 이제 심의하는 그 회의, 위원회 회의를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해서, 어, 그렇게 또 진행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동의 방법 이걸 개선을 했어요. 사탄을 때 동의서 다 긋고 그 다음에 또 부역시성할 때뭐또 동의서 긋고 뭐 이런 것들을 어, 딱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한 동의서를 같이 그대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라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어, 그러면 왜 이렇게 어, 이런 특별 아까 그 그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 정비구역 지정이죠. 이렇게 해서 용적률 10% 올려주는 걸 어, 해야만 하느냐. 그 지정된 어떤 그 필요성은 원도심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구감소로 슬림화는 되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그 업무, 상업, 문화 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 요 원도심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직장이 있는 곳에 주변에 가까이에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그 주거 환경의 인프라들을 잘 갖추어 두면 가까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길에 뿌리는 시간이나 뭐 에너지 낭비나 시간 낭비나 이런 걸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밸런스를 이제 맞춰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그겁니다. 그 도심 방문객과 정주인구 확보로 주민이 떠나가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변화를 위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동부산권에뭐 해수동 이런 곳에 집값 올라간다 싶은 곳에 계속 재개발들도 모이고 그게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계속 그쪽을 찾아가게 되어 있죠.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원도심과 서부산 권역에도 인프라도 정비하고 또 멋진 잘된 그런 재개발, 정비 어떤, 어, 그런 사업들이나 재건축을 하도록 또 용적률도 올려주고, 어, 사업의 어떤 그 수익성이 나올 수 있도록, 어, 건설 업체한테는 어떤 당근을 좀 주면서 개발을 해라,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원도심에는, 어, 북한 재개발, 그 다음에 영도 노후공업단지 고도화, 2030 월드엑스포 개최 이런 굵직굵직한 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그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용적률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구역 지정은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 어 여기 아까 인구 감소가 10% 이상 10% 초과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를 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기준 용적률 10% 정도를 추가로 상향을 해준다라고 어, 용적률을 상향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 근거는 도정법 제4조 여기에 용적률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 이제 해당이 된다는 어, 요 도정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20% 미만이니까 용적률 10% 올리는 거는 뭐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니까 어, 할수 있도록 쉽게 변경을 할수 있도록 어,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어, 그 요거는 향후 계획은 정비 기본 계획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11월, 11월에 다음 달부터 어, 10% 상향하는 요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하고 12월에 고시를 하고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투자를 뭐 예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 뭐 하여튼, 어, 진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그 다음에 서부산에 해당되는 뭐 사하구, 사상구 이런 쪽에 해당되는 재개발지역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 하면 사업성이 조금 더 있는 걸로 늘어나겠네요. 용적률 10%는 굉장히 큰 부분이죠. 시공사들도 조금 수익성이 더 들어가니까 이런 쪽을 좀더 관심있게 또볼수도 있겠습니까? 항상 선순환과 이거 악순환의 어떤 고리 속에 선순환이 일어나면 어 계속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될 거고요. 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 보면 점점 더 나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어 직장은 좋은데 주변에 집이 뭐 이렇게 갖춰지지가 않는다. 어 집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어 여기 건설사가 안 덤비고 뭐 수익이 안 나니까 또 점점 더 구역 지정을 안 하게 되고 구역 지정을 안 하다 보니 직장은 여기 있는데 멀리 있는 동부산권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 그걸 요 근처로 조금 잘또 정비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어떤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발표 자료가 있어서 잠깐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